재롱 재롱 어? 이거 뭐야 뱃지러워 <웃음> 사건 현장 증거 1그 뭐냐 그 사건 도구 확인 이거 뭐야 어떡할 거야 재롱아 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 어? 너가 지금 세살이야네살이야 어? 아니 지금 이런 거는 이제 졸업할 단계가 되지 않았어? 갑자기 예 추억이 떠오르는 거야? 어? 누나 지금 너무 충격 먹었어. 이 얼굴을 어떡할 거야. 세상에. 행복했어? 저거 뭐야? 비빔면이야 뭐야. 큰아 큰 지금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 말이 안 나와요. 예? 행복했던 거 치고는 너무 빨갛잖아. 그래도 귀여우니까. 이걸 씻겨 보겠어 큰나가 오케이 지금 이걸 씻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씻겨야 되나 들어봐. 이리, 이리 와 이거 씻는 곳으로 들어가세요 아 얼굴만 씻을 거니까 그냥 물로만 살짝 씻어 볼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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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 쉽게 지워지게 그렸는데야 근데 그라데이션이 되게 예쁘다 그 이, 이런 거는 미용실에서 하려면은 탈색 먼저 해야 돼 일단 그냥 염색 일반 염색으로 안 되시고요 탈색으로 하신 다음에 내가 보게 탈색 저기 세 번을 해야 되는 컬러예요 그쵸? 탈색 세 번을 해야 되는 컬러를 그냥 순식간에 가지고 계시네 대단하시네 대단하셔 아유 그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아씨 하다 보면 지워지겠지 원래 이게 자연으로 없애지는 게 최고야 <목소리> 힘이 다는 <웃음> 귀여워 그래도 사고는 쳤지만 잘 씻었으니까 오케이 어 오케이 아이거 귀엽다 어오오 음, 음. 물기를 좀덜 닦아줬나? 알아서 닦는 거지?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더닦아주게오 볼륨이 살아났는데 볼륨 살아내려고 그랬던 거야 일부러? 드라이하고 있는 거야? 제롱스의 바닥드라이 아이고 귀여워 하이야. 하는 엄마가 거기 쉬하지 말랬는데 엄마한테 일러야지 엄마한테 일러야지 얼마나 심했어? 그래도 좀 매매 시켜줘야지 엄마! 그렇게 씻긴 게그 정도면 그 전에 얼마나 심했는지 그걸 생각해 주겠어? 그래? 안 봤지만 아무리 많이 그랬어도 깨끗하게 씻어줬어야지 그게하게 씻겨줬다니까 참네 그것도 자기가 다 혼자 말리고 다한 거야. 누가? 죄로이가 <웃음> <웃음> 셀프 드라이를 하더라고? 응. 나왜이구줘 큰나가 깨끗하게 안 씻어줬다고. 엄마, 그게 아니지. 이를, 이거첫 번째. 응. 누나가 이거 제때 안 치워놔서 내가 사고를 저질렀다. 이를 응. 거두 번째. 사고를 저질렀는데 큰나가 그래도 바로 씻겨줬다. 응. 착색이 안 됐다. 이거, 이거지, 이를 거는. 우리는 딱 보는 것만 앞에 보이는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현 사회의 문제야 이게 눈 앞에 보인 것만 보고 해석을 해요 참.